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7년 전이네요. 어, 제가 그때가 49살에서 50살로 넘어가는 때였는데요. 그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40대까지는 이 젊은 남자, 또 젊은 중년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자가 모자로 바뀌잖아요. 50살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길목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간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걸까요? 자 프랑스의 철학자 폴자네는요 이것을 시간 수축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어, 즉 이제 10세 아이에게는 그 1년 1년이 자, 자신의 인생의 10%잖아요 50살인 사람에게는 1년이 자신의 인생의 2% 프로, 그러니까 50분의 1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조지다니쌤 자,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를까요? 앞에서도 뭐 시간 수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그 이유를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밝혀졌는데요. 독일의 미넨 대학에서 2005년도에 연구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14세부터 94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그 시간이 자신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10대에서 20대까지는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40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또 그렇게 느낀다고 어,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가 날까요? 네. 그 이유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익숙한 경험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더잘 기억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이 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 또 인간관계 또 뭔가 배우는 그 지식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든 것들이 무덤대맺 집니다 왜 그렇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직접적으로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아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식은요 나이가 들수록 일상이 점점 더 둔감해져 갑니다 어, 그래서 하루 또는 이제 1년의 살면서 뭔가 새로운 자극이 오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 20대보다는 40대가 또 40대보다는 60대가 매일의 삶에서 뭔가 크게 변함이 없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가 젊은 시절처럼 또 우리가 학창 시절처럼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린 시절처럼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려면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처럼 시간을 천천히 또 길게 느껴지게 할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뭐냐 하면 매일 새로운 자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일 새로운 자극을 만드는 것. 네, 이것을 하면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할수 있어요 어, 여러분의 이제 하루, 또한 주, 한 달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일상의 삶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후딱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총알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을 천천히 가야, 가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또 낯선 음식을 먹고, 또 낯선 문화, 또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면 어때요? 그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여행을 갔듯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취미생활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 됩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초등학교 시절, 그 6년 있잖아요. 굉장히 길었죠. 그때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매 학년마다 이게 반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일 새로운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 우리 어린 시절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대부분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한 달, 일 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 어린 시절처럼 우리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만나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또 길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행복하게 보내려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 새로운 배움을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새로운 것들을 의식적으로 만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 다시 길어지고요. 천천히 흘러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또 재밌고, 설레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시간과 기회가 참 많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은퇴 후의 삶은 모든 시간이 나한테만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다 컸어요. 직장도 다니지 않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온전히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쓸수 있죠. 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가요? 또 쇼파에 누워 계신가요? 또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 계신가요?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50대 이후에 하시는 것들? 새로운 악기 배우는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신 분이 섹소폰을 배우시는데 지금 2년 됐어요. 섹소폰을 배우고 나서 내 인생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악기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이 악기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낯선 곳으로 여행,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또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새로운 운동, 체력에 맞게 나이에 맞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죠, 좋죠? 또 새로운 취미생활 취미 생활이 얼마나 많아 요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캘리그라피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글을 쓰면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기분을 갖는데 펜으로 뭔가 글을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그 나이에 맞게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그 하루하루를 한번 채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즐겁고 설레이고 행복할 거고요 시간도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 운동, 뭔가 배움, 독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 간다고 하면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래요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자,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럼 10년은 며칠이죠? 네, 3650일이죠. 어, 지금 50살인 분이 3650번을 자고 일어나면 환갑이에요. 그죠? 이렇게 따져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렇게길지 않죠.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제가 이 50대 60대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를 1분처럼 살고 어떤 분들은 하루를 1년처럼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경험들 또 새로운 배움들을 꾸준히 이어가신다고 하면요. 인생 전반전보다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설레이고 또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